우체국 실손 보험과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 평균으로만 비교해도 민영 보험사가 더저렴한니 유지 단계의 불만으로 전체 52.6%에 달합니다. 유지 단계에 대한 민원은 보험 가입을 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은 의미합니다. 그런 우체국 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민간 보험사 대비 8 배에 해당합니다.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어, 오랜만에 보험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체국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체국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우체국보험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보험으로 믿을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일반 서민들도 부담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든 보험이다 이두 가지 이미지가 가장 클 텐데요 어, 이렇게 믿고 많은 분들이 가입한 우체국보험이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많은 보험설계사분들이 우체국보험이 보상이 잘 안된다 어렵다 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갱신형 상품 등이 많다 등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했었습니다 를 이에 최근 우체국보험설계사분들께서 이를 반박하는 글들도 많이 올리시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보험연구소에서는 우체국보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우체국보험이나 유사보험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 감정은 없다는 점 특정 민영보험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드리면서 구독자님들도 오해 없이 제가 생각한 근거에 기반한 발전적인 방향들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체국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보험이라 민영 보험보다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체국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믿고 우체국 보험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모델링 상담 시에 많은 고객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가입을 하셨고 또이 부분 때문에 많이 분노하시곤 하시는데요 우체국보험이 국영보험인 건 맞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민영보험사보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소비자를 위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장 핫한 보험 이슈인 실손의료비보험 갱신폭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충격적인 인상률 때문에 저 역시 깜짝 놀랄 인상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인상률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 평균 10%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최근 5년간 실손의료비 보험의 인상률을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2021년에 평균 10에서 12%, 2020년에 9%, 2019년에 8%, 2018년에는 0%, 2017년에는 20%가 인상되었습니다. 5년 갱신 상품인 경우 5년간 10%씩 4차례 정도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최소 누적 인상률이 46%입니다. 이 역시 성별, 연령에 따른 기준 보험료 차이와 인상률 차등을 감안하면 탄급이라고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3년 갱신, 5년 갱신의 1세대, 2세대 실수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인상 시점에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인 1세대 구실수보험 인상률은 2017년에 10%, 2018년에 0%, 2019년에 10%, 2020년에 9.9%, 2021년에는 15%에서 19%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간 최소 누적 인상률로 53%에서 5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율이 높은 일부 고연령층의 인상폭은 100%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납입 여력이 가장 떨어지는 고연령층에서의 100% 인상은 실손보험 유지를 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체국 보험으로 돌아와서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소비자 편이라고 믿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보험의 1년 갱신 상품의 인상률은 19.7% 2019년까지 10% 미만의 한 자릿수 대 인상률을 적용한 민영보험사의 2배가 넘는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험연구소에 리모델링 상담 문의를 주시는 많은 우체국보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인상보험료와 인상예정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민영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1세대, 2세대 우체국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으신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꼭 댓글에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경보험이라고 하는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민영보험사보다 왜높았을까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매년 종합된 보험사의 손해율을 기반으로 법정 최대 인상률인 25% 내에서 보험사는 인상률을 금융위에 보고합니다. 여기서 금융위는 여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 반영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작년의 반영률은 80% 쉽게 설명해서 보험사가 20% 인상을 보고하였다면 금융위가 80% 반영률을 반영해 16%가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금강원의 다른 제재들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금강원이 금융상품을 제재 감독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은 어땠을까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손해율을한 자릿수로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당국의 지침을 어긴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간 보험사들가 달리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작년 3월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5년 갱신 구실손 의료비 보험은 평균 95.3% 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3만원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약 6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체국 보험의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 우체국보험이 저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체국보험 정말 저렴할까요? 물론 우체국보험의 초창기에는 민영보험사 대비 저렴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어떤 보험사든 스팟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은 모두 존재합니다 지난달 KB손해보험이 15% 할인을 파격적으로 단행했듯이 말이죠 구경이어서 소비자를 위해서 어,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에 고객 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산 이름 모를 휴대폰과 같은 기능의 같은 가격이라면 어디 휴대폰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삼성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국내 메이저 보험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사가 소형 보험사인 MG 흥국과 같은 같은 보장 같은 보험료라면 어디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삼성일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기에 우체국보험이 저렴했다고 해서 전기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우체국보험이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체국보험의 실손보험료 폭탄 인상의 대안으로 우체국 관계자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적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자들의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환제도를 만들어서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지금 판매되는 착한 실손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대안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전환실손 기준으로 해서 우체국보험이 탑인형보험사보다 저렴할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남성 기준 5년 만기 부실손이 23,780원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1 5 0 0원이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을 단순 비교한 결론으로 봤을 때 우체국보험의 30제 남자 기준은 11,730원 손보사 평균은 11,138원입니다 우체국실손보험과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 평균으로만 비교해도 민영보험사가 더 저렴합니다 비교를 업계 평균으로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보험연구소의 실손보험 전문가님께서 비교하신 4월의 실손보험 연령별 비교자를 료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월 기준, 민영보험사 30세 남성 착한 실손 평균보험료는 1만원이고, 특정 몇개 메이저 보험사에서는 9천원대의 보험료로 우체국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사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정 보험사가 저렴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보험이 이야기하는 구경보험, 서민을 위한 보험이라면, 타 민영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한할 수 있어야 그런 마케팅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험을 판매하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비교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체국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갱신보험료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 130%에 달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는 민간보험사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불리할 때는 우정사업본부 기준을 따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금융당국의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당연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영보험으로서 서민금융을 생각한다는 우체국이 민영보험사보다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은 국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영보험사들이 인상을 단행해도 소비자를 위한 금융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를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영보험이라는 우체국보험 보험료는 손해율이 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보험료 폭탄으로 실손 전환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전환은 잘 해주고 있을까요? 최근 1세대, 2세대 구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고 전환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환 불가 안내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마다 전환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손 전환을 거절당하신 분들이라면 부담보 계약 전환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급하게 전환을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하시다면 전환을 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 병력의 전환 거절이나 부담보가 발생하신 분들은 각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들이 유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보다 더 나은 조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계사 전판마케팅에 속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구경보험이라는 어, 우체국보험 실손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료 갱신을 맞아 몇배 오른 보험료 부담으로 실손전환을 시도했다가 치유이력 때문에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 전환 불가사유는 보장범위가 차이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기존의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신경정신과 질환 관련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치료, 수술, 연속 30일 이상 투약이 있었다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최근 5년 이내 한방진료 성병, 정신과 관련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치료, 수술 30일 이상 투약 중에 의료행위가 발생했다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추가 요추경추에 대한 디스크 진단 또는 치료 경험이 있어서도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 1세대, 2세대 실손 대비해서 착한 실손이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과 관련된 치료와 성병, 디스크 등의 추가되는 항목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장의 한도 역시 과거, 입원, 3천에서5천으로 확대되거나 통원 역시 10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는 사례의 경우에는 신계약 기준의 고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제시를 할수 있는데요 민영보험사야 전환기준이 강화하는 건 저희가 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의 전환실사를 민영보험사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영보험사라는 타이틀을 굳이 내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을또 하나 실제로 저희가 우체국 전환실송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 1순위는 전환을 안내해주는 담장과 연결이 어렵고 직접 찾아가서 진행을 했을 경우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거절 이유를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민영보험사보다 정확한 안내기준이 없다는 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체국보험 보장은 잘 이루어질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체국보험의 민원건수는 3,725건으로 국내 빅3 생명보험사 민원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체국보험은 유사보험으로 우정사업본부에 속해 있어서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민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속출하자 2019년 최초로 민원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민간생보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되는 대외 민원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체국보험은 민원건수가 대부분 자체 민원에 있었습니다. 전체 민원건수 가운데 자체 민원이 96.3%에 달했고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대외 민원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수여,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유사보험으로 분류돼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정관리본부 소속으로 우체국 예금보호법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주요하게 보셔야 할 데이터는 민원의 유형입니다 우체국보험의 주요 민원은 유지단계의 불만으로 전체 52.6%에 달합니다 유지단계에 대한 민원은 보험가입을 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의미합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유지보다는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받는 것이 핵심인 금융상품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체국보험의 민원형태의 문제점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유지 단계의 민원 다음으로 높은 것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이었는데요 총 1,331건으로 전체 민원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이어 판매 단계의 설명 부족 등도 11%를 차지했다는 점은 판매자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우체국 설계사분들께서 우체국 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고 있진 않지만 더 강력한 국감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보험에 대한 민원률이 적어야 될 텐데 그런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민간보험사 대비 8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민간보험사의 절반 수준인데 부지급 건수는 최소 3.5배 이상 높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의 부지급률이 0 9 6인데 반해, 우체국보험의 부지급률은 8.41로 8배가량 높습니다. 이 원인을 생각해보면 감독 규제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유사보험이라 보험금을 부지급해도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체국보험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상품 등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보험들은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 지연률 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2019년부터 유사보험의 민원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치는 위에 보신 것과 같이 참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소비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입니다. 2017년 생명보험사가 약관상의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업계의 큰 사건 중 하나인데요. 당시 금감원은 지급을 권고했고 이를 무시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담보가 포함된 상품판매 중지명령까지 받게 되면서 결국 생명보험사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망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언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시점에 우체국보험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체국보험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359억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하고 나자 우체국도 생생내듯이 보험금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가입자들의 민원이 많았고 또한 민간 보험업계의 영향력도 크다 보니 우체국보험도 민영보험사들의 지급 결정을 따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체국보험이 정말 서민을 위한 구경보험이라면 민영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눈치를 보는 운영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개발 및 운영의 한계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인 한준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의 책임준비도 53조라고 합니다 53조를 관리하는 이 보험료 산출 등을 하는 보험계리사가 단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계리사란 각종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 인상률 등을 결정하는 보험개발인력을 말하는데요 상위 10개 생명보험사가 총 394명의 보험계리사를 확보하고 있고 보험계리사들이 인당 1.3조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다루는데 반해 이에 50배가 넘는 53조의 책임준비금을 담당하는 보험계리사가 1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체국보험이 민영보험사 대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보험료 인상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개리사의 추원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관리인력의 부재의 결과는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위원인 김경진 의원의 지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적에서 우체국 사망보험급 가입한도액은 1997년 4천만원으로 증액한 이후 현재 22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연금보험 또한 1993년 900만원으로 증액한 이후 26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은 대표의 결정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수학적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보니 사실 보험계리사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일부 소형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형 보험사의 신상품을 카피해서 상품을 만드는 수준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체국의 현실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제도 변경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종합평은 이렇습니다 우체국 보험, 과연 보험이란 이름으로 비교 대상이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엄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 상품과는 다른 법을 적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 적금 또는 펀드 적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보장성 상품이 구경 상품이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상품이라면, 정말 보험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보험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신협, 농협, 새마을구고 같은 상품들은 다 뒤에 공제상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체국보험만 유독 보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보험업의 규제를 받지 않고서도 말이죠. 우체국보험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같은 기준에서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 상품으로서 존재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소비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영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위한다거나 우체국 보험상품보다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소비자 중심의 보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그렇다더라, 어, 이렇다더라 라는 소문에 의한 이야기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우체국 보험 역시 민영보험을 위협할 만한 혁신적인 상품들을 개발하길 기대해보고요 민영보험사 역시 보다 소비자 중심 상품을 만들어가기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 이상 어 보험이 소비자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금융상품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금융상품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소는 매달 최신화된 보험 트렌드와 보종별 전문가들의 실전 상담 케이스 그리고 전 보험사 상품 비교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시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